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를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으시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만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거나 지지부진 이 관계를 끌고 있는 것 같다면 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그만 정리할까? 그래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들이 드신다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어쩌면 그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조금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보내오는 사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요 내 상대방과 잘 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잘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자꾸 나를 지치게 하고 가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다 보니까 나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런 내 마음과 반하는 결과만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요 내 행복은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이미 상황에 대한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인 걸 확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요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거라면 내가 이렇게 아플 거라면 그만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고 나면요 과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죠 아니면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노력했던 그 순간보단 덜 아프기는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이제 정리를 할까 그 마음처럼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될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에게 다가섰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요 정말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멈추기로 했을 때는요 그 사람과 내가 이제 이어질 수 없다는 라 생각에 괴로워지고요 그가 왜내 마음을 자꾸 몰라주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게 또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또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아파지겠죠. 결국 나는 요 그때 그 고민을 하던 그 순간에 멈추더라도 요 계속 아플 거예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선택이 제법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갑자기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정리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게 이루어져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정리가 된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요 아마 엄청 후회가 되실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궁지로 몰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더 궁금해지고요 내가 괜히 그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더 처절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제법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할까? 내 마음을 정리할까? 이런 고민에서 나는 선택을 했고요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잘한 선택을 한것 같은데 혹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또 한편으론 그를 잊겠다는 내 스스로의 강한 다짐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요내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는 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그와의 모든 과정의 근원은 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온게 아니라 감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잠시 잊은 거거든요 사실 내 마음속에서 아직 그를 향한 마음은 뜨겁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내 머리가 애써 시켜 보겠다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요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내린 명령을 따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잘라내 보려고 먼저 애쓰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진짜 내 마음속에서 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나는 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게 또 노력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서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내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맞는 걸수 있거든요 항상 저는요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든 단호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최선을 다해보고요 내 마음에서 정말 미련이 없을 때 물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 마음속의 소리도 외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단호하게 자르지도 못할 거면서 마치 자를 수 있는 것처럼 호기를 부려놓고 그 이후에 그 호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은요. 내 마음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됐을 때 그럴 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상대방에게서 정리가 되려고 할 때는요. 이걸 그만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안 생길 거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다가 아무런 감흥 없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잊을 수 있는 상태라고요. 다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서 내가 부딪히고 아픈 순간들은요 내가 더 몰입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어필해야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내가 내 마음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내 마음은 자기 방향을 정확히 잘 정한다고요 오늘 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기분이요 오늘 이 순간의 기분일 수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이 몹시 그리워지고 없으면 안될것 같이 간절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분들에게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왕에 벌어진 일이라면요 어설프게 잘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도련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정말 제대로 지워지는 순간은요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하고 아프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학을 띠게 됐을 때 혹은 내가 그 아닌 다른 사람과 미친듯이 설레고 뜨거워졌을 때 어쩌면 이두 가지 경우만이 상대를 완벽히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요? 이젠 나도 너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보려고 해 라는 통보는요 나는 아직도 너를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나봐 라는 역설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